위도우메이커, 본명 아멜리아 라크루아 신장 175cm에 33살의 탈론 소속 저격수이다. 아멜리아 라크루아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다. 그녀는 오버워치 요원이었던 제라드 라크루아라 결혼을 하여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의 남편인 제라드 라크루아는 당시 테러 조직인 탈론과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칼론에서는 이 뛰어난 제라드를 암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암살 시도를 했지만 그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빈번히 실패하고 만다. 이에 칼론은 제라드의 부인인 아멜리아를 납치하여 가혹한 신경 조작을 가했으며 결국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녀의 의지는 꺾여 의식을 억눌린 채 비밀 리원으로 세뇌되었다. 그후 아멜리아는 평상시 모습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후 일상생활로 돌아갔고 2주 뒤 아멜리아는 잠자던 제라들을 죽이고 달론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잠입술 훈련을 받아 생리학적 기질이 근본적으로 변했는데 심장 박동이 크게 느려져서 피부가 창백한 푸른빛으로 변하였고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이 약화되었다. 이제 그녀는 인물을 완수하는 순간의 만족감을 제외하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위도우메이커는 블리자드의 타락 레퍼토리의 또 다른 희생자로 기존의 타락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선악이 불분명한 반면에 리퍼와 함께 확실하게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죠 위도우메이커의 시각적 컨셉은 검은 과부 거미를 모티브로 삼은 듯한데 검은 과부 거미는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거미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위도 메이커의 등에도 검은 과부 거미의 문신이 있고 머리에 장착 중인 헬멧도 거미의 눈과 비슷하고 스킬에도 냉독질이라 스킬이 있는 것을 보아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죠 또한 위도우 메이커의 오른쪽 팔에는 프랑스어로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안쪽면에는 쿠슈마라고 쓰여있고 바깥쪽면에는 아게니드시아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쿠슈마의 뜻은 악몽 아게니드시아의 뜻은 밤의 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위도우 메이커의 이름에서 위도우는 과부 또는 미망인이란 뜻인데 이 둘을 합치면 과부제족이라는 이름이 탄생해버립니다. 이름처럼 과부를 제조하긴 했는데... 첫대상이 본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위도우메이커의 특징과 초성을 따서 엉덩이메이커라든지엉덩이매우커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도 위도메이커가 적에선 투시 궁극기를 발동하면 정찰보안경을 쓰는데 이때 엉덩이가 커진다고 합니다. 뭐 이런 위도메이커 때문에 블리자드에는 엉덩이를 깎는 장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죠. 메이커, 암울한 스토리와 좋은 몸매, 저격수라는 이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웅이죠. 다음 영웅은 누가 될까요?